고덕이들, 안녕! 고다호 확장판 시즌 3점. 실로 다시 인사드리는. 가수입니다 개그음악 민정입니다 가은입니다. 민정입니다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간타한 자랑스러운 국산, 국산, 국산게임. 국내 게임사에 대한 게이머들의 불신에 골이 깊어져가는 가운데 한국게임계의 자존심을 살린 이 해성과도 같은 국산게임 아 배터맨 그라운드. 질려서 배그. 현재는 프로게이머까지 양성돼서 대규모의 세계 대회가 열릴 정도 어... 엄청난 유저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 위너 위너 치킨 디너 아이 위너 위너 치킨 디너라는 이게 그 옛날에 그뭐고 그 미국 사람들이 포커를 치다가 음. 이기면은 이제 뭐 치킨 디너 막뭐 이런 식으 장난을 치다가 이게 한국 말로 돌아와서 이제 1등하면 배그에서 1등하면은 오늘은 치킨 이 닭. <웃음> 이렇게 뜨거든요. 아, 그 한국스럽게 어, 바꾼 거야. 음. 그위노미노 치킨 디너랑 그거를. 베트그라운드 어, 대회 우승의 트로피입니다. 막 어째 모양이. 그또 그러니까 보니까 프라이팬을 들고 있지 지금 저기야 네, 위에 트로피가 어. 현재 배틀그라운드를 상징하는 근접무기 음. 프라이팬을 본따서 만든 것이라고 하네요. 그치그 프라이팬 <웃음> 이때가 막 들고가지고 와 똥! 똥! 이러면서 좀 나는 총 게임이라고 해서 총 가지고만 하는 줄 알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아? 어떻게 하다가 이 프라이팬으로 사람 머리를 쳐서 공격을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저마다 하나 두 개씩 이렇게 제작가 계산하지 못한 음. 실수나 사고가 있잖아요. 음. 근데 그 부분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 케이스죠. 그 포켓몬스터 뮤도 실수로 만들어졌잖아요. 맞아요. 그 게임을 갖다가 메이저급으로 올리게 된 계기가 된 것처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 배틀그라운드 의 비하인드 스토리 중 하나인 프라이팬의얼핏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웃음> 배틀그라운드의 프라이팬은 여타 근접 무기들에 비해 공격력과 저지력이 높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의 FPS 게임이라면 근접 무기가 아무리 성능이 좋아 봐야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력 취급을 받는 여타 FPS 게임의 근접 무기와는 달리 배틀그라운드의 프라이팬은 게임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갖고 있는 무기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프라이팬의 모든 부위가 어떤 총알이든 튕겨내는 방탄 기능이 있기 때문이죠. 권총은 물론 날아오는 저격총, 심지어 기관총의 탄을 전탄 튕겨내기까지! 심지어 프라이팬을 소재하게 될 경우 엉덩이에 달려있게 되는데 이때에도 엉덩이로 날아드는 모든 총알을 확실하게 막아주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프라이팬을 들고 마우스 우클릭을 할 경우 머리를 막는 방어 자세를 취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가까운 근거리 교전에서는 프라이팬을 방패삼아 돌진하여 총을 든 <웃음> 유저를 때려잡는 일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사실! 배틀그라운드의 프라이팬은 날아오는 추척물도 프라이팬으로 쳐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세상에! 한번 상상해보시죠. 날아오는 수류탄을 프라이팬으로 날려버리는 장면! 그야말로 만화에서나 불법한 상황 아닙니까? 저는 발리우드 영화가 생각나요. 액션들이 정말 기상천외하잖아요. 그래서 멋지기도 하고요 독일 펠름메스에서 배틀그라운드의 주요 개발자들이 참석해 게임의 개발 과정과 함께 비하인드 스토리 등을 이야기하는 좌담회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 배틀그라운드는 판매량 800만 장 돌파. 스팀 최고 동시 이용자 또한 70만 가까이 기록하여 큰 화제가 되었죠. 이날 게임을 개발하면서 있었던 몇 가지 에피소드를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었는데요. 여기서 프라이팬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밝혀져서 화제가 되었죠. 이 자담회에서 밝혀진 방탄 프라이팬의 탄생 배경에는 제작진의 실수와 장난이 있었다고 하네요 개발 총책임자인 브랜든 그린은 디버깅을 하던 어느 날 엉뚱한 이야기를 꺼냈다고 하는데 이 프로그래머인 마레 크라소스키는 간단한 일이다! 라며 재미삼아 방탄 프라이팬을 추가하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프라이팬은 제작진의 장난스럽게 내던진 이야기로 만들어진 것으로 정식으로는 게임에 들어갈 아이템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는 정식 출시 전에 이 아이템을 삭제하려 했으나 마레기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프라이팬의 방탄 기능을 빼는 걸 까먹었던 것이죠. 베타 테스트가 진행이 되었고 얼마 안가 플레이어 사이에서 프라이팬이 총알에 튕겨내는 이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소식은 게임워드 사이에서 순식간에 퍼지면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날아오는 저격총의 탄환마저 프라이팬으로 쳐내는 것이 가능할 정도라니. 게임을 하다 보면 그야말로 상상에서나 가능한 광경이 연출되는 거죠. 프라이팬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플레이어도 또그 때문에 어이없는 패배를 맛보게 된 플레이어도 배를 잡고 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프라이팬의 방탄 판정은 본래 삭제되어야 할 것이었으나 배틀그라운드에 큰 인기를 가져옴으로써 정식 게임 버전에서도 해당 판정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프라이팬은 배틀그라운드의 독특한 게임성을 상징하게 되었고 이를 기리기 위해 2017년 8월에 게임스컴에서 개최된 배틀그라운드의 인비테이셔널에서도 각 부분 순위권 입상자에게 주는 트로피의 디자인을 프라이팬으로 한 것입니다. 이 비하인드 스토리에서 가장 재밌는 점은 이 프라이팬이 초사 하도 안 죽으니까 그거 보고 아. 그때서야 내가 수정을 안 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얘기죠. 어, 이렇게 본다면 그럼 강은 음. 씨가 말한 것처럼 배틀그라운드의 프라이드는 마치 캡몬스터를 인기 잡으러 온니 미화 네. 같은 느낌이네요. 그치. 그둘수로 그래, 했는데. 그치. 둘다 제작진이 장난으로 시작돼 아주 행복한 실수였던 셈이 되겠습니다. 아, 아 나도 실수로 뭐 하나 했는데 이렇게 대박 보험 음, 풀졌으면 좋겠다. 아 좋죠. <웃음> 실수는 정말 음. 깨... 인도에서 모으려는데 대박 그러니까 민정 언니 너무 예뻐요. 귀여워요. 대박이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기들, 그때까지 출력하세요. Let's have some fun.